근데 다른 곳은 왜 돌아갈 수 없게 막혀져 있는 거야? 저거 수족이 주 어딨다고? 아 이쪽 아니 이쪽이었나? 나길 까먹었어 잠깐만 독련나 도 도우니 수지에 오르 도유니 다아..레모 고누뎌아나이 다아 남으면 저세상으로 보내주지 아무도 없다면 내 네, 저세상으로 보내주지 아 설마 저기까지. 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또 가야 돼. 근데 내가 내가 느낀 건데 확실히 갬붕이가 기초 다지긴 좋은가 봅니다. 갬붕이를 잡고 나서부터 갑자기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 <웃음> 그, 그 갬붕이 한번다 잡고 나서 그거 그거 하고 갑자기 확 손가락이 늘어나, 좋아졌달까? 어, 쌍검 아저씨, 싸울 생각 없으니까 그냥 갑니다. 어, 다리 어디갔어? 어, 뭐야.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는 노래? 천원 감사합니다. 뭔 노래야? 오, 잠수, 부상. 노래 좋네. 뭐야 갑자기 가, 갑자기 가조 느래 근데 이, 지금 이 배경과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야 느낌, 야, 느낌 좋다. 긴을 얻었다. 근데 네. 숨 표시는 어디 있는 거야? 무한이야? 비정아가 죽지 않아서 죽지 않아서 이런가 보다. 에서 갔으면 합니다. 여기 그곳이구나. 어! 오! 오, 아저씨. 시켜보다 괜히 한데쳐맞았네와또그 애들 있나 혹시 다른 애들이 있네 서류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올라갔냐? 여기 그냥 못 올라갔던 것 같은데 여기 왜 그게 안닿지 아이템 쓸쩍 뭐야 여길 보고 있는거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길 어디야 야 길을 잃었어 야야 야, 어디야 어뭘 숨어 어 여긴? 어로 가도 되겠다 아아 아, 일로 가면 안되지 아 난 휴식... 어, 뭐야? 뭐야? 다시 찍는 거야? 아우, 어, 다시 하나씩 다 찍어야 돼. 아씨, 달려! 미친! 아저씨 아두 명이나 있다! 미쳤다! <웃음> 야, 빨리 싸워 빨리 하다 잡어 빨리 하다 잡어 어 됐어 됐어 됐어 자다 잡았어 아 뭐야 <웃음>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이 아 뭐야! 이겨라! 개꿀 덕분에 경험치 먹었어요 고마워요 <소스> 뭐야, 뭔 소리야? 다시 회복 좀아 뭐야 제 목숨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부터 확인해보자 뭐야 뭐야! 왜 두명이야! 뭐왜 두명이야 어우 잠시만요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너부터 없애 아이씨... 왜 두명이야... 아... 뭐야... 헤이크다 이제 거의 대부분이 두 명이라고요. 아아 원숭이는 덩치라도 커서 느렸지. 야, 너 어딨어? 야, 너 나와. <웃음> 아, 너 어디 있어? 야너 나와. 아씨, 안 들어가지네. 아, 아, <웃음> 들어가면은 바로 그거 돼서 인사를 안 돼요. 아씨 어? 뭐야? 안 걸리네 아예? 아... 진짜 치사하네 치사해 아까우니까 휴식 한번 하고 인살도 안 될걸요? 애초에 사탕을 먹고 게임을 안 해가지고 인살 되는 거였나 보다 시도부터 할건아이친구들을 이 어떻게 해야 한다? 올라갈 수 있나? 아 올라가게 안 되고요 아 잠시만요 한 명씩 아씨 이거 자꾸 풀려 아, 씨, 일방적으로 쳐면 안 돼. 아, 미치겠네. 아니, 이거 화면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해. 자꾸 풀려, 화면 돌아가다가. 아. 으이그, 정말. 그오 그래. 잠깐만요 선생님. 와. 아. 이건 채간을 써야 되는데 아 간파 아니 간파를 써야 되는데 채간이란다. 선생님 선생님 저저 저 이거 좀 먹고 이거 좀먹고아돈좀 먹고요. <웃음> 와저 독이 진짜. 할같아 독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 아 독소리, 독소리가 나. 아, 얘는. 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독은 어떻게 해야 되지? 독은 어떻게 해야 되지? 발목을 밟아야지 발 이렇게 쑥 내밀 때간판을 해서 발을 밟아야. <웃음> 간파 안터 시작냐? 아 진짜 미치겠네 간파를 쓰라고 간파를 아 진짜 미치겠네. 내가 사탕 같은 거안 먹고 게임 하니까 명조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웃음> 그런 거라도 먹고 했으면 명조가 이렇게 낮아지질 않았겠지. 지금 음, 시작부터 독이라고? 아큰났다. 아, 독 언제 빠져? 아, 뭐야? 독또 있어? 아, 뭐야? 있으면 검 가지고 싸워 이 자식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 그 잠깐만 쉬는 시간 좀. 간파 뭐 하냐? 저것도 간파가 되지 않나? 아저 발차기 간파 안 되는 건가? 간파 되는 거 맞죠? 아 진짜 타이밍을 못 잡나 봐. 간파가 왜안 되지? 발차기 간파가 안 되는 거야. 그니까 저거. 아, 내릴 때 밟아야 되는 건가 아. 발을 내밀고 내릴 때 간파 써야 되는 것 같아. 어 너무 빨리 쓴다. 아, 씨. 아, 정말인지. 이것도 몇분 만에 깰지. 아, 이제 별로 신경도 안 쓰인다, 저런 거. 기침 소리도 워낙 많아가지고. 아 나온다. 그렇지. 시가 터질. 톡톡톡톡 톡. 누구노 토, 그렇지 지렇지지렇지 아우 야야야야야 와표지막 하나도 못먹었는데 개아깝네 무슨 우산업주가 버리는거 진짜 아까워 아씨 시작하자마자 독이라니 아, 간파 간파. 아, 이거 또피하네 간파라니. <목소리가> 걸리면 개업한다. <목소리가> 나아 씨. 아, 저것도 간파가 되나요? 저 바닥을 한바퀴 돌면 저거 아저 하단백으로 치면 되는거지? 이쪽이야. 너무 거칠다. 아, 도독독독세번은 노노에. 아, 큰일 났다. 씨. 아, 아 체관 회복했어. 아이씨, 젠장. 체관 회복도 아니야? 세 개. 어. 왜 그러시죠? 왜 이렇게 이러고 계신 거죠? 다 음? 계승자님 헬마 헬마 그... 나의 엠마가아또 죽었어 나의 엠마가아오누씨의도아또 여기서 싸웁니아혹 여기서 싸아아아 일단 뭐 a 란 u r a n d 아빠랑 k u 야 o y o Aparang s i 말, 말, a <놀람> <놀람> 巫女様の尊いその恩賜お守りしたいだけにございますお主も留院に見いられたか話すことはない猿がよい 아이, 숨이 맛있으나 머릿결이 많이 안 좋시네. 뭐시마시, <목소리> 탄나오다만족しました 머리 어, 저만큼 길려면 얼마나 길으셔야 되는 거야. 엄청 긴데. 지지 왜? 희기대 오이대 닿다도 하거리고도 오 어메코소. 아노요 신다다고 모토에 왔요왜요 미코사마의 목소리 나 세이브 파일을 빼놓으라는 거. 지비도요리 쾌이리요 아. 와시와 아노 미코의 치카라. 규인을 시중오ようと思う 아 모든 네. 엔딩을 볼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이 끝나면 끝이에요 <웃음> 절대, 없어. <웃음> 절대 없어요 절대 <웃음> 없어요 진엔딩 못보면 허밍야 얀미야가 됐다고? 뭐야 철칙에 따라 신성한 계승자를 버린다 철칙을 등지고 신성한 계승자를 버리지 않는다 버린다 신성한 계승자가 뭐야 앞에 내용 못 봤어 아, 황자를 버릴지 말지 결정하라고? 버리지 않는다. 지금 얘가 모시는 사람 아니야? 얼마나 음. 심한 일인가? 뭐, 왜 저래? 미토레. 가래요왜この父の思いがわからの 진짜 아버지도 아니면서びの起を忘れた가 진짜 아빠도 아니면서테手はおのれで定めるそう決めました我がうちのように <웃음> 주인을 섬기라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인을 지키라매. 음. 사로잡혔으면 구해오라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아버지잖아. 그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 쟤는 아버지가 말한 걸 지켰을 뿐이지. 그렇게 가르쳐 놓고서 이제 와서. 버릴 사람은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람> 오시 와 수행하고 있오다 오시. 여론가. 온크미오. 솔직히 부모의 명령이고 두 번째가 주분이라고? 아이 사람 진짜 부모 아니잖아요, 근데. <웃음> 아. 자, 한번 봅시다. 이분 얼마나 걸리나. 뭐, 뭐야, 저게. 어우, 아포, 씨. 뭐야, 뭔데, 저게. 저 기술이 들어가면 뭐가 되 돼? 뭐야, 뭐야. 씨, 개쎄네. 아, 뭐야, 표정 못 먹어. 아, 저거 걸릴 못 먹는 거야? 아, 미친. 원래, 원래 힐을 못 하는 판인 거야? 아, 그럼 좀더 조심해야 된다. 아, 먹어진다. 아, 저 효과구나. 아이씨. 용서어 다시. 아. 하아... 저분이 졸려라다고? 아.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지. 아. 아, 뭐야, 저 아저씨. 저 아저씨는 그거였지, 참. 아저씨 나오, 나와요, 혹시? 나오진 않네. 하. <웃음> 어, 아, 말 다시 걸어야 되네. <웃음> 아니네. 패턴니이 <마이루. 웃음> <웃음> <이> 아저씨도. <웃음> 오, 이 아저씨. 가차 없네. <웃음> 아버지 아우 씨! 아 이거 좀 어떻게 싸우는지 패턴만 보자. 칠한 터 아아아아 뻔했다 아버지 졸려라다가 놔뒀을거야 아버지, 나도 쓸 거라고. 아, 나도 쓸 거야. 어우, 어. 검긴거 봐. 와, 체감. 미치겠네, 잠깐만. 악기가 먼저 갔다 어 이번엔 그거 잘 안쓰네 아 걸렸어 젠다 오빠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 같은데 맞아 그래도 그건 없다 그, 그 뭐냐 기술 뜨는 거 그거 아 내가 받아쳐야 돼 아 뭐야 근처에 가도 걸려 아이 미쳤나봐 이씨어찌가더질것 같은데 아씨 타이밍을 모르겠다 으아. 졸려란 방법으로다가 아들을 패시는구만. 아! 아이씨. 피가 1분 1초쯤 1도 아까운 판에. 이 사람아, 이 사람아, 한두 대씩 때리면 안 되겠는데? 아, 막는걸로는 안되겠는데? 아, 클났다한번 아, 잘못 막으면 큰일났다 이제. 아, 진짜. 아, 치사 빠스야, 진짜. 아, 진짜 치사 빠스야. 아들 상대로 뭐한는 짓이야. 페링만 계속하면 어느 순간. 암! 소주방법 아직 안 왔어, 아! 소주방 먹어야지, 뭐 아. 맞아. 친아빠 아니야, 그리고. 친아빠 아니지. 내가 먼저, 친아빠 아니라고 배신했으니까, 할 말은 없네. 당신, 내 진짜 아빠 아니잖아. 이러고 게임을 시작해가지고. 헬로, 감사합니다. 어? 던질 때 때리면 되는데 타이밍 좀 보자. 아유 하나, 둘, 셋, 하고 한장 던지고 두개 던지고 하나. 이거는 이해를 했는데. 오. 반격하려고 하면은 쳐맞는 것같 아아앗 반격을 하면 안되나 반격을 내가 네, 세큐를 하면서 욕을 두번 해가지고 요은안하려고요 아... 나오지 않도록 주둥이를 다물고 있어야지 아 너무 졸렬하다 진짜 아... 타이밍이 하 한대 쳐놔줄 뻔했다 아버지, 좀 살살하세요. 아, 걸렸어. 아, 아 네, 앞에 하필 걸릴 타이밍에 이렇게 많이 처맞으면 안 되는데, 큰일났다. 아, 씨 도망치면 처맞는데, 아, 다시, 다 다시, 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입술점 보아니, 이게... 아, 점프가 습관이 참~ 겜봉이를 여기서 만난 것도 빡쳐 죽겠는데, 아버지랑도 여기서 싸워야 된다니, 나참... 아버지는 막내반 네 쓰고 그러진 않지. <웃음> 마이르. 어 미친 치사하게 치사하게 가진 기술을 다쓰는거 잡기술을 정정당당하게 겉만 쓰라고 야구 뭐? 그래. 아들 봐봐 어? 사탕 하나 안 먹고 어? 게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가르쳐준 기술 하나도 안쓰고도 이렇게 뭔 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아우씨 음. 둘.. 셋 음. 하나.. 둘.. 음. 넷.. 어어어 바닷... 받았... 하아... 아, 어. 아, 진짜 미치겠네... 아버지가 먼저 검을 꺼냈어요 근데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칼로 싸우는 것일 뿐 검은 아빠가 먼저 뺐어 아빠가 먼저 싸움 걸었다고 남 탓이 아니라... 아니... 아 여러분들 같이 보셨잖아요 <웃음> 아니 여러분도 같이 보셨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칼을 겨눈 걸 봤으면서 아 진짜 두방 날라올 거 알고 있었으면서 아우씨 아! 아, 진짜 오래걸리긴다. 갬부이만큼 오래할 것 같은데. 아우, 어, 안 보였어. 아, 씨. 연기 때문에 안 보였어. 타이밍은 많은 것같긴 한데 못하겠다파발스발츠발체츠 스파츠, 스어가좀줄어들다아요 어, 링좀잘 씨. 춰봐좀잘저춰아 아, 아만좀 아빠, 그만 좀 왜치면왜 항상 저걸 오, 쓰는 오, 거야 오, 아. 왜 맞다 해치면 왜 맞다 해치면은 자꾸 하, 저걸 쓰니까 아버지 폭건 어떻게 써야 돼? 저 어떻게 피해야되지 저것도 그냥 시포트로 피해지나 앞으로 붙어야돼요 사자원숭이는 정말 쉬운거였어 정말 쉬워 너무 너무 쉬워 사자원숭이는 아! 미친 타이밍 잘못췄나아 걸렸어 와. <웃음> <웃음> 아아버지더 싸워봐요 아버지 패턴 좀 외워보게 응? 아 진짜. 아시인트로배글뱅글 돌아봐야겠는데 저거를 돌때 시프트를 대충이네. 아, 진짜. 아. 아버지 갑시다. 뭐 이래. 짱 웃게. 내려찍기. 뭐였어, 달리? 오씨.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게막 벽에 뭐라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웃음> 똑같이 때리기. 아, 뭐지 살려주세요. <웃음> 근데 내가 뭐지? 계승자 선택한다 해도 싸 어차피 싸웠어야 했던 거 아니야? 야, 두그 사람? 아닌가? 안 싸워요? 그러면은 다른 누군가 싸울 사람이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에마랑 싸우나? <웃음> 아, 에마랑 싸워야 돼? 잠시만요. 저 이거 좀 하나 먹고요. 어우 아우. 자영 맞았다. 여 기서 물약 다 쓰면 안 되는데, 옆패만 일단 깨보는걸 목적으로 어. 지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뛰지, 뛰지, 뛰 편하 그만 좀더 인쇄우고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돌아버리겠어.. 아무튼 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마일 오. 사가타부리온노 오, 마오오이번엔 처음 패턴이 다르구만. 이거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거랑 <웃음>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 붙으면 저걸 쓰네. 아, 진짜... 아, 정말... 아, 자꾸... 자꾸 점프한다. 삭제해라, 애송이! <웃음> 아, 겜붕이만큼 오래 할것 같아. 아 진짜 이월겜붕이만큼 오래 하겠다. 아. 아아 아. 아, 체가 터졌어. 아, 다시 해 아, 다시 해 아, 미치겠와 아, 진짜 2시까지만 하고 갑니다. 아, 내일 저 아저씨 깨야겠다. 아. 아. 아우 피곤해라 사가타부리오. 하나 둘, 둘 아유 뭐 시작하자마자 아주 그냥 아버지가 아, 아 저랄 때 공격하면 되는 아으 체감관리 해야지, 멍청아~ 더~ 더 못해지고 있어. 지금... 사실 지금 살짝 졸려... <웃음> 아, 피곤해... 아, 깨고는 싶은데... 사실 겜붕이 때는, 내가 체력이 제일 좋을 때가 월요일, 화요일이야. <웃음> 이게 일주일이 지날수록 회사원들도 똑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좀 떨어져. 금요일이, 금요일은 쉰다고 해서 체력이 높아지는데, 수요일, 목요일이 제일 힘들어. <웃음> 직장에도 똑같아. 수요일, 목요일이 제일 힘들어. <웃음> 아, 이거! 아, 이거 다시 해야겠네? 아, 이거 다시 해야겠네. 오, 체가 지금 터져서 다행이다. 아, 이거 페리으로 잡을 수 있는 거 맞나? 아예 공격을 해야지 왜 때리고 달려? 간간이 때리기, 간간이 표창으로 때리기. 야 표창들이 좀 나오네. 야 표창들이 조금 나오네. 야. 아, 아씨 다시 합시다. <웃음> 아 재밌다 야 이거 아저저 저 아버지도 저렇게 쓰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는 거지? 불을 어떻게 지르는 거야? 얍, 얍. 여기서 공격이 안 되는구나. 아, 아까부터 똑같은 패턴을 쳐봤네. 저거 하고 달려들지 말자. 가라고. 점 말고. 가까이 가라고. 가까이. 가까이 가라고. 오. 으. 어. 그니까, 도망가도 점프만 안 하면 되는데, 점프해서 자꾸 쳐맞네요 페이스바 리본도 빼놔야지 겜북기 때도 진짜 점프 때문에 고생했는데 <목소리> 안경깔 타이밍을 모르겠다 아 걸렸어 아어 뭐야 언제 뿌렸어 언제 뿌렸어 제가 터지겠다 이거 효과 됐다. 아또 걸렸어. 아이씨. 아또 걸렸어! 아 세리려고 저때 가까이 가면 자꾸 걸린다. 아 잘못했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자꾸 <웃음> <웃음> 야 여기 위험하네 이거 <웃음> 야다 썼어 도와주게 다 쓴. 이제부터는 내가 붙어야 돼. 안 돼, 안 돼. 이제 다 써버렸어. 가지 말자 제발. 아, 없다니까 왜 자꾸. 어우, 아버지가 힘이 장난이 아니야. 아, 또 걸렸다. 씨. 이거 걸리면 이제 저거는 다시 는안쓸거 아니야. <웃음> 아버지 3콤보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콤보를 그렇게 아, 쓰네. 플리어, 플리엔, 클럽구나. 아야...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화난다. 정말! 다 됐는데 아뭐두 개씩이나 써 이건 또 뭐야 저건 또저 하... 밟는 기술은 뭐야 <웃음> 제대로 드 의수 사용법이래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버지는 괴물인가 보다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이태 갈수 있었는데 보세요 아 미쳤나봐 아 뭔가 틈을 안준다. 진짜 공격할 틈을 안줘 저렇게 한 대씩 때리는 게 끝이요 가까이 와서 저었으면은 누가 맞겠지? 어우 아내체가이 어, 터져있어 아, 마 지금 패닉이라도 돼서 버티는 것 같긴 하다만 오, 아 막았는데 아씨 아, 클났다. 피 이렇게 없을 때 걸리면 안 되는데. 아, 안 되지. 아씨. 그 이거 어떻게 버텨? 어떻게 버텨, 버텨 이거? 이거도 풀릴 때까지 좀만 버티자. 자꾸, 자꾸 밟으려고 하네 어, 풀렸다 하나 더 먹어보자 아, 미쳤나봐 어우, 씨, 못 맞췄어, 페딩 아, 이거 맞아주면 안될 것 같은데 가까이 봐서 아! 이거 왜 나랑 똑같은 타이밍에 검을 휘두르냔 말이야 미나봐 진짜 체간 터지는게 몇 번이야 진짜 절대 못 깨요 15분 내로 절대 못깨 아또 걸렸다 들어와 왜 바로 안싸워? 가까이 가가지고 말걸면 힝! 속았지? 하면서 갑자기 칼로 찌를거지? 속았지? <웃음> 이러면서 갑자기 갑자기 막 표창 던지고 그럴거지 그럴 줄 알았어 갖은 치사한 방법을 다 쓰는구만 아, 치사하게 독 있는 대로 가. 치사하게. 오. 아 이건 좀. 좀 아니랬다 하, 진짜 나와라 어. 쓰죠? 됐다. 아이고, 패링 잘못했다. 아, 씨, 맞다, 이네, 역시 안 돼. 아은 잔디도 다어요아 씨, 이건 빠져나갈 공간이 없다. 먹으려고 한 건데, 진짜 아... 아, 나 점점 얼굴이 빨개진다. 화나나 봐. <웃음> 아, 얼굴이 얼굴이 왜 이렇게 점점 빨개지지? 점점 얼굴이 붉어지는. 듯? 전혀 안 났어요. 세가노치나눈 아파. 어, 잠깐만. 천천히 합시다, 선생님. 뭐 분명히 난 그걸 했는데 어 힘이 장난이 아니야 아버지가 눈치도 크다보니 그럴 수 있겠지만 아 이거 다 맞으면 체가 다 터지네 치가빨리안 돼. 아이씨. 이 정도 피면은... 아, 근데 저거를 피할 수 있긴 하구나. 발로 이렇게 하는 거 아야씨! 다 받아볼 필요가 없 아, 뛰지마 뛰지마 뛰지마 아 아우 거리한다 어. 아니 아버지는 공중에서 표창 날릴 수 있는데 난왜 공중에서 표창이 안 날려지죠? 아, 그런 거야? 어쩐지 안쏘진다 했어. 아, 이거 너무, 너무 그랬다. 1페이지는 죽으면 안 돼. 1페이지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아, 거리, 나도 저렇게 긴 칼을 주세요. 에? 칼이 너무 짧아요. 불사배기가 더 길겠네, 이거. 불사배기 칼이 더 길겠어. 거리, 거리가 자꾸, 한 번이 안 되잖아. 불사배기가 더 길지. 근데 불사배기 느린 게음미라 사람한테는 안 통하니.. 아.. 시작부터.. 걸리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지도 모르겠다.. 다 막을 수 있으면.. 야, 비켜봐! 아, 씨... 들어와 아이고 파일을 못 가겠네. 아, 급해 급해 급해 급해. 다시해 어, 딱 맞지, 막 진짜 찐 막... 아 진짜 될거 같으면서도 안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아까 1패 깬 것도... 아, 어떻게 깼냐? 1패 어떻게 깬지도 모르겠네. 아무것도... 어, 찐막 진짜 리얼 찐 막. m o o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아, 지 거리한다서. 아, 진짜. 막 누르면 걸리는 거 같아 패링을 솔직히 말하면 아 이거 맞게 해야 되는데 잠깐만 아, 잠깐만 잘못했다 패링 잘못했어 잘못 먹었다, 아씨, 개 아까워. 저렇게 뒤로 뛰는데 왜안떨어지는 말이야 왜? 왜? 바깥으로 떨어져야지 왜? 왜? <놀람> <놀람> 아이씨 자자 그냥 자, 자, 자, 아이씨 내 일에 못하겠어 아... 안되겠다 자자 <놀람> 안되겠다 진짜 못하겠다 아.. 씨 아들도 이렇게까.. 내가 공격력을 이렇게까지 올렸건만